이거 다의 거진 구� the o 키티 이게 지금 뭘 하는 걸까요? 그녀의 밥벌이 수단이다 그녀는 어?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하지마 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이름... 이름... 이름. <웃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천에 가서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라면하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웃음> 오랜만에 외식이 어땠어? 어. 결혼 기념일에는 그 옆에 돈까스 집. 오늘의 어, 대화의 주제는 이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어. 너 다른 여자를 초대하면 되잖아. 음 아는 여자가 없어요. <웃음> 여자라고는 너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잘 나오는 거 맞아?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나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돼. <웃음> 잘못 만난 거야. <웃음> 우리는. 만남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웃음> 나를 만난 건 실수였고 저도 이런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웃음> 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음... 얼굴 보고 결혼할까요 그럼? 네? 돈 빌리는 여자? <웃음> 어돈 빌리는 여자 있어요 애교내돈 <웃음> 빌려간 거 언제 줄 거야? <웃음> 알았어.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든 여자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웃음> 음, 음. 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뭐. 연락이 안 되는 건 음. 뭔가의 다른 사생활에 있거나 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숨기는 게 있다 음. 이런 음. 경우는 남자들도 음. 있죠 잔다고 음. 해놓고서 나 잘게 하고 우리 해놓고 잔다고 한다는 생각 고 자는 사람을 못 잔, 보내고 잘게 하고 유독 전화 음. 빨리 끊는 사람들이 있어 어, 사람들은 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러 가든지 뭐 나이트를 간다든지 뭐 PC방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나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나이 나오네 나이트래 음. 근데 조심해야 될 여자들이 있잖아 나 같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 또 있잖아 그거 보면 명품에 환장한 여자들이 있어 아유 환장할 수 있지 나는 음. 그거는 뭐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 너의 취향? 음, 나도 뭐 한때는 뭐 환장한 적도 있었지 명품에 환장했지 부르진 않았어 언제 한번 내 장롱 깐다 <웃음> 내가 명품을 좋아해 음. 근데 우리 집이 부자다? 음. 그럼 명품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 그때 내가 흙수저야 음. 근데 명품을 나같이 좋아해 그럼 망하는 거야 본인의 소득 수준이 있어요 사도 되는 사람은 그걸 사든 말든 상관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소비를 자꾸 보이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에 남기기 위해서 막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억지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막 자기 만족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무슨 누구를얻어먹으고 <웃음> 어. <웃음> 영상에 조심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음음. 카드빚을 지는 여자는 경제관념이라 그러지 음. 이제 그게 좀 없는 여자들 할부는 괜찮아 <웃음> 3개월 무이자? 아. 36kg까지 아, 무분별하게 한도의 끝을 보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정해야지 그렇지 아,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음, 음. 술을 좋아하면 시자리에서 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음, 너는 그래서 음. 어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냐? 떡이 돼서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웃음>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연락에 집착하는 여자 아... 그런 여자들은 그 남자친구가 없으면 음. 할게 없는 거야 의존도가 굉장히 음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거지 음음. 내가 이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같이 없으면 불안한 거는 나 혼자 있을 때 즐기지 못하는 거야 음. 그러면 결혼을 해서도 집착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아. 서로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안 하잖아 <웃음> 우리는 연락을 안 해요 전화도 안해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서워 무슨, 사람이 사람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전화를 음. 그렇게 받는구나 왜? 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나 같은 여자 <웃음>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해